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 i d o k y o Kidokyo. k i 다 o k y o k i d o k y 세요 i d o 나린 o Kidokyo. k 한국에서 한국 Kidokyo. k i d o k y 지금 몇 살이에요? 열여덟. 만으로. 이런 나이에 딱열살 차이나. 네 맞아요. 와. 아저씨피 중학교도 <웃음> 여기서 다녔고, 고등학교도 여기서 다녔고. 네. 힘들어요? 네, 완전 완전 스트레스 받고 어, 수학도 음. <웃음> 수학 너무 힘들어요. 아니 완전 떨라 근데. 네. 한국이라서 힘든 게 아니고. 그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저. 아! 네. 오늘 외국 좋아해서 1 5개 배우고 싶어요. 아 아직. 배우고 싶다고아열 다섯 하는 아니고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저는 학교 다닐 때 외국인은 본 적이 없거든요. 아, 그러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대우를 해줄지 궁금해요. 저제 학교는 음. 저밖에 한국 아, 외국인 없어요. 혼자 혼자 있어. 완전 인, 신기하겠다. 인기, 네 혼자 있 있어서 어. 인기가 좀 많아요. 어 좋네. 어 저거 저거. 외국인인데 어, 어. 나린 안녕 안녕 다 모르는 사람인데 잡고 어, 어. 인사하고. 어, You're pretty 이래. 영어로만 하고 어. 이거 이름이 벽이야. 이렇게 <웃음> 천천히 그 애기처럼. 아... 너무 불편했어요. 저... 제가... <웃음> 너무 쉬니까 애들 막 놀리고 막 이러, 이러, 이러진 않아요? 음... 저 원래 활동 많아서 오, 인싸 인싸구나. 네네네. 네, 네, 네. <웃음> 그 만나기 좋아해서 음. 사람들 차별 없 없지만 음. 중학교 때 차별 많았어요. 왜냐면 <웃음> 네 아직 한국 처음 왔으 아, 으니까 한국도 모르고 다 몰라서 욕하고 이렇게 다니면서. 아 그러면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차별 안 받으려면 한국 어를 잘해야 되는구나. 네. Oh, no. 와, oh, no. 어. 자기 언어, 자기 언어를 할수 있으면 오 어, 완전 대화 연평해! <웃음> 그 사람이 우리랑 대화 쓰고 있어 그러네, 만약에 아 나라 가면 어? 우리랑 알 아랍 하고 있는데? 너무 좋아해요, 어. 완전 좋아요 어 이거 완전 꿀팁이다 네. 외국 나가서 차별받지 않는 확실한 방법 그 나라 말을 잘하면 된다 네, <웃음> 완전 좋아요 <웃음> 예멘에서 왔으니까 네네네. 무슬림이잖아 네네네.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? 아까 난, 나는 딱 드는 생각이 먹는 거 어떡하지? 특히 <웃음> 완전 힘들어요 급식도 내집 커피도 들어가서 상사님들 저한테 특별한 음식 주고 막해 먹고 싶으면 어허. 나갈 수가 있긴 있는데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 아. <웃음> <웃음> 기독교 학교다인다고 기독교 학교인데 잠시만요 기독 원단 힘드는 거 뭔지 알아요 아침에마다 기도해야 돼 어떻게 <웃음> 저 그냥 자 어. 자요. <웃음> 그 선생님 이해해요. 이 어, 그래, 그래. 다른 종교니까 이해할 음. 수. 한국 사람이 원래 음. 이해하는데. 아 근데 너무 웃기다. <웃음> 무슨 일이 <무슬림이 웃음> 기독교 <웃음> 학 <학교 웃음> 가가지고 한 시간 동안 예배 <웃음> 시간에 아이고 뭐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참 이거 난감하네. 아이고 와, 그래도 좀 이해를 많이 해주네 네네. 이런 거는. 종교 달라서 음. 처음 왔을 때도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어 너가 무슬림이니까 우리 예배 하는 거좀 괜찮아요? 이렇게 어... 물어봐서. 오 어, 되게. 진저라 봐. 네, 이게 약간 내 생각에는 무슬림이니까 너도 기독교를 한번 믿어봐. 이게 아니네. 안 아, 아, 아, 아, 말해줘. 아 존중을 잘 해주네. 네네네. 완전 요 앞으로는 어떨 거야? 뭐 한국에서 더 공부를 하고 싶어? 아니면은? 좀 미안한데 한국에서 좀 스트레스 받고 아 맞아. 자살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. 어. 너무 힘들어서. 음. 완전 힘들어 음. 음. 그래서 저 그냥 제 인생으로 지밌게 살고 싶어서 음. 다른 나라로 아마 내학교 중에 네네네 독일이나 영국 생각 있지만 부모님 반대 뭐래 부모님 여기서 공부하래 <웃음> 네. <웃음> 근데 내가 이거는 한국인으로서 공감하는데 한국이 진짜 빡세 진짜 공부 너무 힘들어 네. 애들이 너무 너무 너무 이렇게 경쟁 심리가 많아 가지고 아 너무 힘들고 일등만 돼야 돼요. 일등일등 음.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아. 자 그러면 오늘 또재밌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한국에서 아, 고등학교 다니는 완전 저랑 완전 동생동생 완전 동생 <웃음>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. Take care and be safe. I'm n o r e a l n m a Assalamah. 감사합니다. 안녕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